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론트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는 진행을 할때 기물이 앞쪽에 있고 어, 테일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끌고 가는 걸 프론트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테일 슬라이드하고 노즈 슬라이드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노즈 슬라이드는 알리가 제대로 안 돼도 할수 있는 반면에 테일 슬라이드는 알리를 아주 잘해야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프론트사이드 테리스라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사이드 원 e 리를 아주 잘 해야 되고요. 프론트사이드 파이브오 그라인드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프론트사이드 테 s l 라이드는 어느 정도 s 만 잡으면 해볼 만한 기술이지만 처음 이 기술을 연습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연습하기 부담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연습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기술을 연습하는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이 기술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밸런스가 좀안 좋은 사람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배우고 나서부터 테일 슬라이드를 한번두번 번 타기 시작한 거고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테일을 이렇게 팝을 쳐서 올라갈 때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면 아예 기술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파이브 그라인드를 할줄 알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술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파이브 그라인드를 진짜 부담없이 할줄 알아야 되고요. 부담없이 할줄 안다면 5그라인드를 거는데, 여기서 어깨를 돌리면서 5그라인드를 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를 돌리면서 5그라인드를 하면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노즈 슬라이드 연습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원에리를 쳐서 테일을 넣고 서는 연습 그거를 하신 다음에 테일 슬라이드를 시도하시면 금방 탈수 있습니다. 테일 슬라이드 할때제 테일 터치라고 해야 하나요? 테일을 딱 걸고 나서 이렇게 걸고 바로 내리는 거는 그건 사실 테일 슬라이드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걸고 나서 탁 멈추고 그러니까 걸자마자 아웃을 안하고 싶은데 걸자마자 아웃이 된다거나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딱 고쳤냐면요 일단은 안 밀리고 탁 멈추는 이유는 이렇게 걸려서 그래요 이렇게 걸리는데 프로들 영상 슬로우 모션 보면 이렇게 걸고 가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테일 슬라이드가 주욱 밀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팔을 상체가 이렇게 보드랑 맞춰서 이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딱 밀려요 이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해리를 쳐야 되더라고요 알리를 해서 테일을 넣는 게 아니고 원해리를 쳐서 테일로 잡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180도 딱 원해리 쳐서 테일 거는 연습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노즈 슬라이드 연습하듯이 점점 각을 저쪽으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좀 부담스러우면 5볼를 많이 연습하면서 5볼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연습을 좀 하다보면 밀고 가면서 몸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슬라이드가 좀 많이 무서워요. 저도 아직 여기 테일 슬라이드 할때 많이 무서워요. 그거는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끝에 놓고요. 서 푸쉬를 해서 버티는 연습,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팝아웃. 이건 연습하고, 그리고 뒤로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느낄 때 제일 포인트는 뛰어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연습하시면. 바로 될거예요 상체를 돌리면서 테일을 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5호 그라인드를 생각하면은 많이 편해져요 그래서 5호 그라인드를 하는데 팔을 돌리면서 5호 그라인드를 한다 딱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어잘 모르겠는 거나 궁금한 기술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아직 연습 중인 기술들이 많긴 한데 제가 할줄 아는 기술들은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최대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영상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로 영상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